저당기에 3년이면 풍어를 입는다고 저랑 계속 반대의 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또모 황예은입니다 연주를 들으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연주는 연주자의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으며 연주자 또한 연주를 통해 본인의 많은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주만 듣고 연주자 맞추기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엄청난 분을 모셔봤는데요. 자동 피아노 몰래카메라에서 큰 활약을 해주신 정소윤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소윤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맨날 첫소리만 들으면 안다고 이렇게 큰소리 빵빵 쳐놨는데 아, 정말 이걸 할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맞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저희가 그리고 콘텐츠의 공평성, 다양성을 위해 비전공자 심사위원분 또한 모셔봤는데요. 공대생이지만 약 2년간 또모 편집을 하면서 엄청난 연주자분들의 연주를 많이 들어서 귀가 열리신 또모 피디님이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또모 피디고요. 편집에 좀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런 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터당깨가... <웃음> 아, 까먹었다. 더단 기에 3년 이면 풍 어를 읊 는다고？제가 한번 오늘 반전 을 한번 주겠 습니다. 오늘 A연주자와 B연주자 두 분의 연주자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두 연주자의 연주를 들으신 후에 특징을 파악하시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연주를 들으시면서 이 연주가 A연주자의 연주인지 B연주자의 연주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컨텐츠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서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A연주자는 사회초년생이고요 그리고 B연주자는 국제콩쿠르 우승 경력이 있으신 사회초년생은 아닌 연주자분이십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험을... 아, 저는 실력자가 아니에요. 저도 저도 아니에요. 교수님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헷갈 엄청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제가 듣는 입장이라면 저도 못 맞출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교수님들은 워낙에 정말 잘 들으시기 때문에 아마 맞추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최대한 헷갈리게 만들겠습니다. 네. 그럼 A 연주자 들어보겠습니다. 특징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어네 제가 듣기에는 일단 여기가 울림이 많은 음 그런 연주홀이어가지고 두 번째 연주자는 소리가 더 웅장하고 더 무게감이 있어서 스케일 자체가 좀 크신 분인 것 같고 첫 번째 연주자는 조금 특히 좀 얇고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올림이 많은 걸에서좀더 깨끗하게 좀 들렸던 것 같아요. 네? 음.. 뭐 자신 있으신가요? 아 둘이 좀 다르긴 한것 같은데 <웃음> 섣불리 말을 못 하겠네요. 아무래도 졸업생 분이 그래도 아무래도 노련미가더 있으신 것 같아서 뭔가 B의 연주가 노련미가더 있었다. 뭔가 좀 과하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웃음> <웃음> 제생각 그럼 이제 a 지금. 지 순서를 바꿔가면서 총세번에 네. 걸쳐서 할 텐데 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소름 돋았던 게 듣고 한번 그 감정 표현을 종이에다 안 보고 한번 낙서처럼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글자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웃음> <웃음> 이분이 제가 볼땐 사회 초년생 서울대 분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연주가 모범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웃음> 그러면 자동으로 처음,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서울대. 교수님 <목소리> <목소리> 어떡하지전반대니네 <어떻게 하죠>? <웃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그 연주분이 훨씬 소리가 더 웅장하고 좀 스케일 큰 느낌이어서 그분이 자기가 그런 장점을 알고 그런 곡을 고르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지나친그 연주자는 이제 더. 아까 얘기한 그대로 바기자기하고 좀 예쁜 그런 곡이었고 또 그런 매력을 드러냈던 것 같아서 반대입니다. 죄송해요. 다는 네. <웃음> 끝이 나는데정련님리 제가 볼땐둘다 너무 잘 쳤는데 제가 볼땐첫 번째 분이 B 그 다음이 A 같습니다 뭔가 두 번째 분이 듣자마자 확 환해졌다고 해야 돼요 뭔가 좀더 피아노를 피아노를 좀 숙련도가 좀 정력이 더 사실 찍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반대셔 가지고 <웃음> 저랑 계속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조금 알것 같아요 소리가 되게 둘이 달, 다른 느낌이 더 확실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A 제 생각에는 A 연주자는 다듬어진 소리 내는 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밸런스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이제 다듬어진 이런 텍스처에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연주자는 어, 웅장한 소리와 또 거침없는 어떤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어, 이 곡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고 확신해요 점점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 연주였는데요 와 진짜 모르겠어요 <웃음> 아 근데 이게 제가 그래도 선우님의 편집은 몇 번은 여러 번 해봤거든요 이게 제 귀가 두 번째가 선우님이 나를 딱 가리키더라고요 이거는 제한번 경력을 믿고 첫 번째 직감으로 두 번째가 A 첫 번째가 B 이렇게 번째가 A. 첫 번째가 B, 두 번째가 A. 저도 이번에는 너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A가 아, 안친것 같아서 그 너무 그 너무 탑곡이 그 너무 비슷했어요. 그 그러니까 B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치고 A는 되게 이렇게 치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쳤어요. 그래가지고. 둘다비가친것 같은데 A가 안친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잘 A가 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정답 공개하기 전에 먼저 커튼을 <웃음> <웃음> 떨리는데요? <웃음> <웃음> 어? 왜 떨리지? <웃음> 살짝 동영하시잖아 <웃음> 누가? 진짜? 제가 비. 어... 아. 제가... 사실 그 교수님은 만점을 맞혔어요. 아 진짜. <웃음> 그 <웃음> 말은.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첫 번째 비인 거 맞췄잖아요. 마지막 그 선생님이 되게 거침 없고 엄청 좀 소리 되게 웅장하고 정말. 학교 다닐 때 4년 내내 그 소리밖에 못 들었어요. 나는 되게 고쳤다고 생각하는데 안 고쳐졌나 봐요. 저는 이제 뭐 학생들 많이 연주를 듣고 뭐 입시평가나 이런 것들 할때 이렇게 막 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해서 생각보다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두분다 굉장히 자기 개성에 맞게 너무 잘 쳤기 때문에 그거. 뭐, 그걸 막 고친다, 이런 것보다 잘 살려 나가시면 너무 좋은 연주자 되실 것 같고, 오늘도 너무 또 제가 다 맞춰서 너무 기쁘고, 네,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어려운 걸로. <웃음> 네, 다음에 뭐더 어려운 걸로 저를 불러주세요. <웃음> 해야 돼요. 해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어, 일단 3라운드 쓴 사람이 한거 빼고는 다치이가 잖아요. 치뭐 다음에 나오게 되면 은제 직감에 반대로만 하면 은 만점이니까 저는 떳떳합니다. <웃음> 네, <되겠습니다>. 비정공생 파이팅 <웃음> 수고하셨습니다.